마이벨의 58번째 리뷰 짠! 2018태고의 티라미수는 뭐다? 편의점 티라미수 콘텐츠! 리뷰도 아주 바하입니다이 우선은 가격을 보았을 때 CU가 제일 싸고 이마트가 제일 비싸네요 중량은 1등, 2등, 공동 3등 이마트에게 음.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세븐일레븐은 이네개 중에 제일 빵 양이 많더라고요 차례대로 한번 먹어보시죠 GS25 로얄 티라미수 티라미스에 충실하게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특유의 그마스카푸의 치즈향이랑 피의 맛이 잘어울러지는것 같아요. 굉장히 시트가 촉촉해요, 그리고. 근데 별로 가루날림도 없고, 음. 먹기 편해요. 세븐일레븐, 리얼 티라미스를 먹어보죠. 갈색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더 음. 맛있어 보여요. 난 단호하게 말할 요 이건 티라미스 아니고. <웃음> 이건 티라미스 아니네요. 맛없는 카스테라 빵 있잖아요. 음. 그래서 커피맛도 안 나고요. 음. 치유의 이거래알 반박불에다 티라미수를표방한 생크림 케이크라고 하는데 빵 색깔이 음. 다르네 되게 진하다 티라미슈 질감은 나지만 그냥 초코 케이크라는 음. 거티라미스 인즈? 티라미스 아닌 벤치마킹을 음. 좀 잘했다고 봐야죠 이마트 24에 피코크티라미스그편의점마다피코크 제품이 다 있더라고요 음. 알코올 맛이 나요? 알콜 백포주주가 들어가 있네요 빵 맛이 음. 거의 안 나고요 그냥 아, 크림을 퍼먹은 느낌? 음. 마스터폰의 치즈 맛이 제일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음. 음. 근데 좀 아쉬운 거는 포장이 음. 이렇게 종이로 돼서 맞아요. 집에서 먹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세개가 다 냉장식품인데 얘만 냉동이에요. 해동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 콘테스트라는 명목 하에 다 같이 모인 거기 때문에 두 분별 시간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비주얼 외모장상 세븐일레블 어. 리얼 티라미수 비주얼에 추정하다 보니까 맛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음, 외모는 리얼했으나 내면은 리얼하지 못했다. 뚜룩 <웃음> 가성비상으로 따졌을 때는 이거 레알 반박불가 가격으로 따졌을 때 양으로 따졌을 때 가장 우세했거든요 정통 티라미수는 응. 아니라네 맞습니다 맛탕을 보자면 요 이마트24의 피코크 티라미수 치즈의 풍미가 저는 가장 잘 느껴졌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해동을 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편리하게 먹기는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성이떨어져 응. 가격이라든가 양, 맛, 그리고 편리성 모두 다 따졌을 때2018 편의점 최고의 티라미수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그냥 가장 먹기도 편하고 또 가격도 괜찮고 양도 이 정도면 가격 대비 생각하면 괜찮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배 아파나. 티라미스 만 100개도 먹었더니 어, 배 아파.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단거 한꺼번에 드시지 마세요.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꺼번에 빈속에 저희는. 이렇게 드시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은 여기 4개 중에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 골라서 하나만 드십시오. 드시기를. 네.